속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미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좀비들이 드디어 바다를 건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도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들이 어디서 먼지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장면들은 최대한 배제했으나 보는 이에 따라 눈알이 아야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444번째 결계 일명 부활의 숲에서 벌어지는 사생결단 총기 난사와 박력터지는 오버액션이 돋보이는 영화였죠. 오늘의 첫번째 작품은 기타무라 류헤이 감독의 2000년작 좀비 액션 판타지 활극 버수스입니다. 감옥 이송 도중 동료와 함께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죄수 A씨는 일명 부활의 숲이라고 불리우는 세상 음침한 야산에 도착 자신들의 탈출을 도운 5명의 야쿠자와 은밀한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돼도 않는 똥콤을 잡아가며 심지어 여자까지 납치해온 야쿠자들이 선뜻 마음에 들지 않았던 A는 급기야 그중한 놈에게 보란듯이 선빵을 날려버린 뒤기엽고 불구덩이 속으로 냅다 뛰어들어가게 되는데요 때마침 죽었던 친구들까지 갑자기 좀비로 막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스타일리쉬와 병맛이 공존하는 사상 초유의 난투 액션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액션의 퀄리티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버스스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대부분 범죄자 출신이라는 설정으로서 대다수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무려 눈을 감고 총을 쏴대는 전륜의 묘기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좀비 주제의 공중제비를 돌고 현란한 무술 액션까지 구사 좀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 흔드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특히 작중에 등장하는 액션씬의 대부분은 다소 과장된 배우들의 연기와 빠른 컷 편집 그리고 약간의 고어신들이 보기 좋게 어우러지며 한층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똥폼과 액션의 극강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었던 만큼 딱히 완성도가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투박하면서도 거친 느낌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인생작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우 애정하는 영화였고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다음은 홍콩과 대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쓸데없이 선정적이고 선정적이고 선정... 뭐 됐구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강시박격 구락부라는 뭔가 원제목부터 박력터지는 영화였었죠. 조치엔 감독의 2014년작 좀비 파이트 클럽입니다. 시작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냥 그러라고 만든 장면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영화의 시작은 단촐합니다.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힙한 친구들이 모여 신종 마약 파티를 열게 되고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 특공대가 아파트로 들이닥치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약에는 멀쩡한 사람을 좀비로 만든다는 알고보면 별 놀랍지도 않은 뻔한 부작용이 있었던지라 곧 아파트 안은 허접한 분장과 CG로 중무장한 몹쓸 좀비 떼들로 가득한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차마 여기서는 전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쓸데없이 잔인하고 쓸데없이 노출이 난무하는 작품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신나게 쉽고 그만 영화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후련했냐? 아무튼 전반부의 끔찍한 장면들을 견디면서 무려 1시간 정도를 인내 하다보면 갑자기 영화는 1년으로 타임 슬립을 감행. 뜬금없이 디스토피아가 된 금미래의 세계를 보여주며 영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 좀비들로 인해 전세계가 황폐화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지하에 숨어 살며 파이트클럽을 개설 물과 여자를 걸고 노예들을 이용해 내기 격투를 즐기고 있다는 무슨 삼룡이가 2단 엽차기로 대머리 면상 까는 시츄에이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예 막장으로 갈 거면 좀 웃기기라도 하던가 이처럼 대놓고 병맛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을 얘는 또 뭐가 그렇게 비장하신지 아무튼 재미 없고요 감동 없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원펀맨이 있네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밥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을 습격하는 본격 멘탈 붕괴 및 정신 수련 영화였죠. 관객들이여 안드로메다행 급행 열차를 타라! 다음은 이구치 노보르 감독의 2012년작 데드 스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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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서 복수를 결심, 마침 이 호텔에 놀러온 제약회사 임원들을 발라버리겠다며 새로 개발한 신약을 들고 몰래 잠입해온 것이었는데요. 그 신약이란 바로 죽은 생명체를 되살려내는 것으로서 일단 감염된 오징어가 초밥을 물어서 좀비로 만들고 그렇게 좀비가 된 초밥을 먹은 남자는 이상하게 철분 맛이 강하게 난다며 고독사한 미식가로 퇴장 이후에는 초밥들이 날아다니며 인간을 습격하는 아스트라라면서도 스시발랄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뭔 개소리야? 시간이 없으니 대충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초밥이 짝짓기를 하고요. 5초만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죠? 넘어가고요. 어디선가 불을 뿜는 초밥이 등장하자 한 남자가 이를 버텨내고는 초밥을 한 입에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맛있대요. 그리고는 곧 도끼를 든 참치인간이 등장해서 케이코와 함께 내꺼 니꺼 니꺼 내꺼 하면서 밀당을 하고 놉니다. 하! 얘들 뭐야? 암튼 그 밖에도 오만가지 귀샷 액션을 흐리는 장면들이 대거 등장.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적어도 심심하진 않았다 라는 뜻밖의 초긍정적인 감상평을 남겨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데드 스시의 이구치 노보로와 함께 일본의 비급 병맛 장르를 책임지고 있는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이시죠 다음은 니시무라 요시이로 감독이 약반듯이만들어젖꼈던 2010년작 영화 헬 드라이버입니다 어느 날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연쇄살인범 리카의 가슴을 강타 이후 리카는 상태 변이를 일으키며 정체불명의 연기를 내뿜게 되고 그로 인해 토호쿠 전역이 좀비로 뒤덮여 버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 태평양과 동해를 잇는 거대한 벽을 설치하여 북동지역을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게 되는데요. 이후 남쪽지역으로 몰려간 피난민들로 인해 일본에는 극단적인 인구밀집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무려 한가정 세가족제라는 센세이션한 제도까지 마련됩니다. 참 쓸데없이 디테일하죠 어쨌든 이후 바이러스의 원흉이었던 리카는 좀비들의 최종 보스로 각성, 괴랄한 포스를 뿜어내며 좀비들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통칭 고고유바리법을 개설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리카 암살 요원을 선발하여 토쿠 지방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영화는 진짜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작중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맛박의 동충하초 새싹같은 오묘한 뿔을 달고 등장 되게 꼴보기 싫은 극혐의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반 이후부터는 이처럼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 애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안구에 핏발석에 만드는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팔다리가 어디에 붙어있는 건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이 여인은 무려 칼부림의 달인이구요 여기 이분은 신기에 가까운 핸들링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자동차 검술 액션을 선보여 주십니다 게다가 막판에는 이런 좀비들이 합체하여 거대한 폭격기로 변신 TV는 사랑을 싣고 좀비는 미사일을 싣고 일본 서남부를 향해 최후의 진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일단 요 정도만 슬쩍 봐도 충분히 멘탈 날라가고 시비지장이 털리는 역사를 경험하셨겠지만 영화 본편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하, 갑자기 소주가 땡기는 밤이네요. 오늘 이슬 한방울? 대한민국이라는 좀비 불모지에서 무려 1150만 관객을 돌파 한국에서 이런 영화도 흥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선사해준 작품이었죠. 다음은 연상호 감독의 2016년작 부산행입니다. 쓸쓸하고 찬란하신 공유 오빠와 진실의 방을 좋아하는 마동석 형님이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직후 정체모를 한 소녀가 승무원의 눈을 피해 황급히 열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곧 어디가 많이 아픈지 열차 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리는 소녀. 이후 이를 발견한 승무원이 이런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간다며 서둘러 그녀를 깨워보지만 이미 좀비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버린 소녀는 궁극의 하이패션 포즈를 시전하며 좀비로 돌변 숙모원을 얼싸안고 어부바 놀이를 즐기면서 열차 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바이러스 감염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르게요 그렇게 불과 몇분 사이에 흉악한 좀비들로 가득 차버린 부산행 고속열차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좀비마저 진실의 방으로 보내버리는 믿음직한 마블리 형님이 계셨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블록버스터급 좀비 영화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걸맞게 영화의 특수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박력이 넘치고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좀비들의 비주얼 또한 적잖이 살벌하면서도 묘하게 흉물스러운 것이 꽤나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좀비보다 더 사악한 인간들이 난입하여 영화의 긴장감을 더해준 것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로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었는데요. 물론 그놈의 심파요소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많이 까이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정도쯤이야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긴 제가 또 워낙 눈물이 많기 때문에 한때 삼시세끼 쳐 울기만 한다고 해서 별명이 심파새끼였 아무튼 이런 취향적격 영화가 무려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다는 점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제발 좀 자주 볼수 있었으면 하는 진짜로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야넌 내가 좋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돼네 운명을. 자, 다음은 무려 조선시대에 출몰했던 새로운 형태의 좀비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얼핏 좀비 호러를 표방한 사극 판타지인 듯 보이지만 정치 스릴러적인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막판엔 조선시대 여포의 무쌍 액션 활극을 보여주고 있는 본격 좀비 무쌍 스릴러 판타지 액션 사극이죠. 김성훈 감독의 2018년작 영화 창궐입니다. 이른바 간신배들이 판을 치고 귀할고 성격 더러운 임금이 무고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암흑의 시대 이양선이 드나드는 재물포를 중심으로 일명 야귀라고 불리우는 괴물들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밤야자의 귀신 귀자를 써서 밤에만 활동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처럼 해가 뜨면 어두운 곳을 찾아 깊숙이 숨어들고 다시 밤이 되면 슬슬 바깥으로 쳐 기어나오는 마치 한 무리의 바퀴벌레 같은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래봬도 활동성이 꽤 강한 편에 속하는 친구들인지라 적당히 점프도 뛰어주고 이도 막 갈아 제끼면서 나름 볼만한 장면들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특히 변이가 시작될 때에는 얼굴에 핏발이 서고 눈알이 돌아가며 사지가 뒤틀리는 등 다른 건 몰라도 야기들의 비주얼과 연출만큼은 어떠내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었죠. 자 그렇다면 액션은 어떨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 액션이 8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려 99%의 지분을 현빈이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 선빈이의 아름다운 활솜씨와 조우진의 샤프한 칼부림도 한몫 거들어 주시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현빈 혼자 신나게 포텐 터져서 무쌍 찍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좀비 영화냐며 대착에 까이기도 했습니다만 원래 이쪽 장르에서 주인공 혼자 좀비들 썰고 다니는 거 꽤나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좀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호러와 아포칼립스 장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바리케이트 쳐놓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영화에 대한 감상은 각자의 몫인 관계로 여기서는 패스. 그냥 좀비 영화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저도 성향을 떠나서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짙었던 부분만큼은 매우 별로였네요. 얼굴만 놓고 본다면 역대 최악의 면상을 자랑하는 가장 그로테스크 하면서도 스펙타클한 좀비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죠 다음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사토 신스케 감독의 2015년작 영화 아이엠어 히어로입니다 십 수년 전 만화가로서 신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현재는 다른 만화가의 어시스턴트를 하며 꿈도 희망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스즈키 히데오. 심지어 이 친구 무려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여자친구인 테코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여친에게 쫓겨나 본의 아니게 공원에서 노숙을 하게 된 히데오는 이튿날 다시 테코의 집을 찾아갔다가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여친 테코의 새로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에 없던 유연함을 과시하며 발바닥으로 머리를 쓰담쓰담해주는 친절한 테코씨. 심지어는 내 남자 깨물어주고 싶다며 문짝을 씹어버리는 화끈한 애정표현도 해주시는데요. 이에 시겁한 히데오는 결국 그대로 여친을 제낀 뒤 직장으로 도주하게 되지만 곧 여기서도 이목구비가 쓰나미에 휩쓸린 것 같은 살벌한 동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 도망쳐야겠죠? 아무튼 이후 일본 전체가 조쿤이라고 불리우는 좀비들에 의해 작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히데오는 참으로 운 좋게도 미모의 요고생인 하야카리 히로미를 만나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이미 조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고 이후 변이가 시작되어버린 그녀는 무려 반쪽만 조큰이 되어버린 유니크한 모습으로 돌변. 위기에 처한 히데오의 목숨을 구해주며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아울렛에 모여 살고 있는 생존자 집단과 조우. 이제야 좀발벗고 편하게 지내나 싶었지만 곧 본색을 드러낸 이 구역의 깡패, 일명 청멜빵 이유라의 계략으로 인해 가진 거다 뺏기고 흠씬 쥐어 터지며 철양한 개털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개가 이어지게 되면 마지막은 언제나 좀비들의 무차별한 습격이 이어지게 마련이죠. 사실 이 영화는 요 후반부가 하이라이트이긴 한데 차마 여기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아무튼 좀비와 불꽃축제의 만남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본편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 아낌없이 표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